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어떤 순간 돌아보니까 내 남자친구가 예전 같지 않게 나를 대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런 느낌이 가장 빠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연락 문제일 텐데요. 남자들은 왜 시간이 지나면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연락을 좀 소홀하게 덜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남자들의 편을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밝히고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사귀기 전에 나한테 미친듯이 연락을 해왔어요. 마치 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뭘 할까 한번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온통 나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못하고 내 생각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럴 정도로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나에게 알려왔었단 말이죠. 어쩜 이렇게 나한테 궁금한 것도 많고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지.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나도 그의 진심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동안 계속 남자가 나에게 관심 있는 그런 연락들을 잘 해왔단 말이죠. 근데 어떤 순간 돌아보니까 이 남자가 나한테 딱 연락을 안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뭔가 연락을 자꾸 즐기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요 원래 남자들은 대체로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실을 나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 남자들 자꾸 그러냐고요 나도 이유를 좀 알고 싶잖아요 사실 나는 요 속상한 생각으로 남자가 나에게 애정이 식어서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어차피 지금 상황에선 남자친구가 나한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지도 않고요. 또 내가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성의 있게 즐거운 대화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당장 어떻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지금 나와의 연락관계에 있어서 뭔가 즐거운 느낌이 아니라든가 나처럼 혹은 예전처럼 연락을 막 노력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느껴진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애정이 식어서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결국 나만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충돌이 생기면서 결국엔 이별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유라도 좀 알고 있다면 내가 감안해서 내 상대방을 대처할 수도 있다라든가 그 상대방의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다른 노력을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애하기 전에 혹은 연애 초반에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중에 뭔가 하나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나를 대하는 남자에게 나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그게 뭘까요? 사귀기 전에요, 그리고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나한테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왔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요, 남자가 분명히 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사귄 후에 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도요 궁금증이 사라지게 되면 그 궁금증과 관련돼서 해오던 행동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그게 바로 남자들이 연애 초반에 혹은 사귀기 전에 나와의 연락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부분일 거고요 궁금증이 사라지고 나서부터는 별로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이어가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게 느껴졌을 거고요. 그럼 이 궁금증이라는 게, 그럼 너는 지금 나에 대해서 전혀 안 궁금하냐? 라는 그런 궁금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 여자친구의 안부나 일상이 안 궁금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는요, 내 여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는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초반과 사귀기 전에는요 내 여자친구가 될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너무 알고 싶어서 궁금하니까 자꾸 연락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와 연애가 시작되면서부터는요 그 여자친구가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겠죠 내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엔 궁금했던 것이 지금은 사라진 게 맞는 거겠죠. 하지만 여전히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동일해요. 다만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이 멈추니까 그게 나에 대한 애정이 식고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근데 남자친구가요, 정말 여자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면요, 마음이 없다면요, 연락 자체를 안할 거예요. 또 여자인 내가 연락을 했을 때도 대꾸를 안할 수도 있겠죠. 쉽게 잠수를 타기도 할 거고요. 하지만 여자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면요, 통화의 내용이나 문자의 내용들이 재밌지는 않아도 규칙적으로 그리고 자주 나에게 연락을 해오기는 할 거라고요. 내가 느끼기에는 의무적이고 복구하듯이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연락은 해오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요 남자는 진짜로 여자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나에게 지금 그 사람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남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남자는요 내 상대방한테 지금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연락을 하거나 물어보거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은 해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딸에는요내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중이란 말이죠 사귀기 전썸탈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은 정말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남자친구에게 난 네가 너무너무 좋아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상대에게 내 마음이 약간은 애매한 듯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너에 대한 마음이 아니지 않은 것은 아니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다 표현하지도 않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도 뭔가 확실한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궁금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여자들은요 남자친구와의 대화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는 오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는 이 대화가 별로 재미없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남자는요 대화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갈때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빠 오늘 우리 회사 과장님이 진짜 웃긴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그런 패션 테러리스트가 됐는지난 이해가 안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건넸어요. 분명 나는 내 상대방과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한 건데 남자친구의 반응은요. 음, 그랬구나 정도거든요. 더 흥을 도우기 위해서 나는 그 뒤에 이어서 뭔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는요. 이미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요. 별로 그 이야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니까 그 사람의 기분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리액션을 해줘야 된다는 라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적당한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고민만 계속하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톡으로 요 오빠 내 친구가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오빠 봤는데 되게 멋있다 그러더라 라고 보냈어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요 친구 누구 라고 하면서 바로 대답이 올 수도 있거든요.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답을 해온단 말이죠. 왠지 아시겠어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여자가 관심 가져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여자가 아닌 경우로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오빠랑 나랑 같이 찍은 사진 중에 오빠가 되게 지적이게 나온 게 있었는데 아그 사진이 안 보이네 라고 내가 톡을 보냈어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어떤 사진 하면서 댓글을 바로 해올 수도 있단 말이죠 역시 이유는 동일하겠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자에게 지적으로 보였다는 라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물론 뭐 모든 남자가 다 이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자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평소에 내 남자가 연락을 하는 걸좀 재미없어 하거나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생각보다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다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물론 진짜 쓰레기들 중에는요 식지 않은 척 하고 있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요 가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표현을 못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남자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봐서 내 남자가 나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화를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분명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연애는 요 헤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 맞춰가면서 잘해보려고 하는 과정이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